1, 2, 3, 4, 5, 6, 7, 8, 9, 10딱1 0 c 만 떠도 말고, 떠도 말고 딱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딱발자국만도 말고, 도 말고 딱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참 좋았던 말이었는데 글쎄 아무거나 눌러보다가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말에 집 가는 길에 액션 밖에 화면을 봤네 맨날 본 똑같은 거리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뻐 보이는 게 같은 것도 싫지 않아 여름이 되지 우리 조금만 반발자국만 한발자국만 아니 반발자국만 멀어져 볼까 1,2,3,4,5,6,7,8,9,10 딱십센 c 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, 말고 딱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딱 반발자국만 털도 말고 털도 말고 딱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. 우리 멀어져 보자. 꽃을 보았다, 예뻤다. 자세히 보려고 걷었다. 참 좋았던 향이었는데. 글쎄. 빛에는 난두번 누르는 향수처럼 쉽게 베고 싶다. 시어는 꽃들도 있더라고 고거리는빈 수레바퀴는 쉼과 그사 가루 미끄러져 가는데 <웃음> 일찍이 이미 미해져버린 우리에게 위미에버린목적적 음표와 걷어서. One two three four f i 10cm만 더도 말고 둘도 말고 딱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딱 반발 자구만더도 말고 둘도 말고 딱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